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하여 미국 케이프크너브렐 미우주군 기지까지 나누리를 운송하게 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상훈입니다. 단우리 출발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점검 및 컨테이너 뚜껑을 닫는 날입니다. 컨테이너는 외부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충격으로부터 단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나우리가 컨테이너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원들이 나우리 컨테이너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디스턴트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단우리 뒤의 동서남부 네곳에는 센터서들이 장착되어 있어 내부의 온도, 습도 그리고 충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오늘 단우리 운송을 위하여 트럭들이 풍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 컨테이너들은 안토노프라고 불리는 특수한 화물 수송기를 이용하여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안토노프 사용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잉 747의 화물기에 실을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컨테이너를 다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출발을 위하여 차량 자리의 도열을 마치고 준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 준비를 모두 마치고 대전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하여 인천공항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보통 버스로는 대전에서 인천공항까지 2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만 다누리 위성 컨테이너의 경우 외부 충격으로부터 위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시속 60km의 느린 속도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다누리 컨테이너가 입장 우개 속은 끝까지 도착했습니다. 입장위기소까지는 충남경찰청에서 보위를 해주셨고 입장위이후부터는 충북경찰청에서 보위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제 습도와 온도 그리고 충격은 이상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동상면은 지금 30도를 뚫고 있는 날씨인데 컨테이너 내부는 에어컨 덕분에 23도를 꾸준히 이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에 다 도착했습니다. 화물취밀널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물 수출을 위한 통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항공기에 적재하기 위해서 고박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물기에 선적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실고 있는 화물들은 실제 화물이 아닌 빈 박스들입니다. 비행기 내에 빈 공간 이 있으면 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 화물 사이 사이에빈 공간에 저런빈 박스들을 채워 넣고 있습니다. 원래 네. 지금 트리리들어가 되고, 여기 사이에서 아마 요 사이로 들어가야 돼. NPT 운송하는 포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급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바닥에 받침대 사이에 간격이 너무 멀어서 위험하다고 사이사이에 어 받침대를 더 부착해 달라고 미국 쪽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긴급히 어 보강 작업을 한 다음에 화물을 실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35분 화물기는 새벽 5시 출발 예정입니다 화물들을 장착하는 작업을 아마 새벽 3시 이후까지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는 비행기들도 많지만 모기도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항공사 측에서 MPT 하부의 받침대를 추가 작업할 자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다누리를 구성할 화물기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기 내부는 앞쪽에 있는 조동석 그리고 여기 주방, 화장실, 그리고 객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는가 볼까요? 저희들의 식사아리이 들어있습니다. 아침식사 그리고 간식으로 빵이 들어있습니다. 이 산소 마스크는 만약에 경우 방문칸에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안토르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6명가량 운동팀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오행출사치는 3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었는데 알고 보니 좌석이 4개밖에 없습니다. 이번 운동을 같이 하게 된 강범석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달탄사 사업단의 강범석입니다. 어, 지금 저는 의성과 함께 비행기로 두르고... 발사장에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운송 작업이 위성 개발 작업이나 같이 신경도 많이 쓰이고 힘든 작업인 것 같습니다. 빨리 무료가 성능이 향상이 돼서 한국에서 발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 바라고 있습니다. 발사체 화이팅! 저희는 드디어 올랜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미국 발사장이 다섯 번째 발사장 출장입니다. 어, 계도 700km의 저궤도 관측 위성인 다목적 5호와 3호 발사를 위해서 러시아 야스니 우주센터에 어, 두번 출장을 갔었고요. 그리고 35,000km 궤도에 있는 정지계도 위성을 어, 운송하기 위해서 남미 기아나로 두번 출장. 그리고 이제는 지구를 떠나 멀리 달까지 가는 달궤도선의 운송을 위하여 미국으로 경기등 하역작업을 위해서 팀원들 모두 더운 날씨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운송팀은 먼저 배치하우스에서 배치를 받기 위해서 컨테이너보다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이제 배지를 발급벗고 ptf에 네. 표기 의견 중습니다 ptf에서 위성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위성이 네. ptf 옆에 도착하였습니다